네, 안녕하세요. 신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브이웹 라이브. 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와우. 벌써 제가 데뷔한 지, 솔로 데뷔한 지 9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와, 박수. <웃음> 어, 벌써 9년이나 됐네요. 와,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또 솔로 앨범을 또 여러분한테도 서, 선을 보여야 되는데 어, 우선 저희 신화 13지 파트 1이 어제 발매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음, 반응도 너무 뜨겁고 너무 좋습니다 어,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축하해요 하트 대박 야. 안녕요 짝짝짝 오빠, 축하해요. 네. 아. 아, 오랜만에 하는 브이 라이브여서 좀 어색하기도 한데, 아, 여러분들, 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축하할 또 있죠. 오늘, 오늘 첫 번째 해시태그. 어, 앤디 솔로 두주년. 근데 이게 해시태그 트위터 CC가 트렌딩 2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와!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아또 이렇게 또 2위까지 올라오고 아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짠 신화창조 짠네어또 제가 틀어드려야 할 노래가 있는데 또 9주년이니까 또 오랜만에 아또이 노래를 또안 들을 수가 없죠 어, 바로 준비했었죠? 어? 네우자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바로 네 러브 송입니다. 와 이게 벌써 9년이나 됐네. 이게 인기... 인기가 여죠? 아... 아... 또마치 동생 같네요. <웃음> 아... 머리가 저때에 많이 길렀었네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민망하네요, 제가 <웃음> 어, 와, 9년이나 됐어요 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러브송 짜짜, 와 댓글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이소호이선호 러브송 하트 자, 핸드폰으로 어, 9주, 9주년인 만큼 어, 또 멤버들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받은,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한번 멤버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혜성 형한테 한번 해볼게요 과연 <웃음> 두둥 받았지 와 받으면 대박이다 진짜 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쯤은 안 받을 거예요 <웃음> 지금 시간 때가 어 저녁 식사를 하고 아마 100% 화장실 씻는 중일 수도 있겠다 아... 잘 준비를 하려고 네, 안 받네요 네, 죄송합니다 하... 아쉽네요 근데 카톡은 어 제가 30분 전에 했어요 했는데 어, 단체 카톡방에서 내일 연습 2시 네, 이렇게 남기고 다들 대답이 없네요. 네. 네. 아, 이제 곧 저희가 이제 어, 공연과 그리고 또첫 방송을 또 음, 준비하느라 아마 정신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음, 네, 사진 네, 자제해 주시고요. 네. 저도 정말 기대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공연 다 오실 거죠? 네, 아, 다 오신다고. 와. 헬로우. 네, 앤디오빠. 앤디오빠 내거야 축하해, 공연. 아 저도 빨리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만나고 싶고요. 음. 또 이번 공연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스탠딩이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무대들이 많이 준비 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하면서 정말 어 겨울인데도 왠지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음,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킨텍스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어, 체조 경기장 아닙니다 킨텍스입니다. 네 많이 많이 오셔서 같이 함께 뛰어요. 네아그 어, 차도 어또 공연을 하니까 또올 음제 공연을 언제 한번 해야 될 텐데 <웃음> 솔로 공연을 해야 될 텐데 아, 그거는 신화 활동이 끝난 후로 제가 어, 준비를 해서 또 여러분들 앞에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공연 때그어 그거는 제가 지금 말할 수는 없고요 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캐치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VLIVE를 하니까, 아, 어색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또 하니까, 재밌기도 합니다. 자, 트위터 검색. 아, 트위터 검색. 네. 한번 해주세요. 솔로컨 솔로컨 연결이 끊겨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한 5초동안 안했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네. 아 트위터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보시죠 두둥아 정말 많은 동영상과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음... 아... 모르는 에피소드. 어?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나요? 네. 해시태그 검색 했죠? 네, 했습니다. 와. 아. 이제 다음 달이면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까 댓글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귀여워, 귀여워, 막내 오빠. 아, 이제 막내가, 어, 좀, 음, 나이가 많이 들었죠. <웃음> 네, 아, 몇 살이에요? 네, 쉿! 비밀, 네. 피곤해 보여? 아닙니다. 아, 이제 공연 연습이랑 또 밴드 연습, 그리고 또 이제, 또 선보일 타이트곡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목소리도 많이 조금 쉬었지만 어,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멋지게 또 컴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음, 근한 음. 네, 번만 이거를 이게, 네, 끊겼어요. 이게 누구야? 깜짝 깜짝 아주 깜짝 축하합니다 구주년 축하합니다 바는디형주합니다 바로 민우 안녕하세요 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의 천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엔디 아. 형 혼자다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같이 하니까 오히려 괜찮네요. 아 네. 네. 저 의자 좀 주세요. 여기 <웃음> 안 돼요. 투명 의자로 있었어요. 어 엔디 형 9주년이에요, 여러분. 솔로 9주년. 아감사합니다 아, 9주년 진짜 오래된 거 아, 같아요. 그렇죠. 아 데뷔 저희요 몇, 몇 주년이죠? 저희는 네. 한참 멀었죠. 어, 멀, 멀었죠. 까마득하죠. 까마득하죠 저희는. 어, 그럼요. 저도 깜깐은 눈깜빡할 사이에 벌써 20년 지났어요. 대도 <웃음> <저도 웃음> 생각지 못했어요. 형 기억하세요? 저형 솔로곡 중에 두 곡이나 같이 했어요. 맞아요. <웃음> 네. 싱글, 싱글. 아 싱글맨. 아 어, 네. 맞아요. 아, 아 그때가. 어, 그때가 그죠. 몇 년도였죠? 그때 2000. 데뷔 전이었어요. 연습생이었어요 응. 제가. 그죠. 팀 탑이 몇 신... 년도 데뷔죠? 저 10년도 데뷔인데. 그럼 2009년. 어, 9년도. 왜냐면 제가 10년에 군대 입대를 했죠. 맞아요. 아, 맞아요. 그때 막 와. 진짜 와... 그게 벌써 9... 9... 10... 아니 10... 11, 12, 13, 14, 15, 15... 15. 아, 벌써 7년이나 지났어요 맞아요. 와... <웃음> 세월이... 시간이 빨리 가는 거 같아요 응. 형 근데 그때랑 그대로 세요 거짓말 더오래워지시고더잘 능히 계시고 오... 정말 T.O.P. 예식에 있는 거 끌어올라 뭐하고 뭐하고 있었어요? 아 계속 혼자 얘기하고 <웃음> 있었어요? 네 예전에 러브송 데뷔했던 거예요. 이거요?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있을 줄 알았어. 왜요? 이거 좋은데. 아, 아, 왜? 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아, 아예 준그러니까 9년 전이었으니까 중년이. 아, 그럼요. 어떠세요? 이거 보니까 어, 아주 새록새록해요. 제가 언제 앨범을 냈는지도. <웃음> 와우. 형 지금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됐어요 그럼 여기 지금 여기서. 아, 노래를요? 네네. 아, 노래는 안 하고. 노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음. 그거는 이제 다음에. 아. 예. 내년에. 내년, 어, 내년에 뭔가 준비가 되 있나요? 내년에 준비하려고요. 네. 기대, 기대해도 되나요? <웃음> 그래야죠. 왜냐면 이제 또 저희 이제 신화, 네. 파트 1이 나왔기 네. 때문에. 네, 그저께였죠. 노래 너무 좋던데요? 아,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다섯 곡. 아, 여러분들 어, 뜨거운 반응. 음. 정말 감사합니다. 음. 오렌지. 오렌지 역시 오렌지. 뭐하고, 뭐 하고 뭐뭐 하셨어요? 저 일본어 공부하다가 아 일본어요? 네네. 아, 그럼 일본어로 인사합니다. 아 일본어로요? 네. 음. 아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너 머리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머리... 다음에 할게요. 한 분. 다음에 할게요. 신하 청조 미나상. 어. 미나상. 하지만 하실 때 하실 때. 아그 정도는 나도 할수 있겠어. 아형 일본어 막잘 하시잖아요. 어? 아, 네. 한 보여세요. 네. 일본 팬분들 이 음. 보고 계시니까 아 네. 보여세요. 아, 음. こんにち디 에니 です. 네. 음. <웃음> 아이셀요. 아 진짜 너무 형, 너무 너무 기본적인데요. 아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사진 맛일 때 너무 좋다 고 지금 네 랜디오빠 내 거야. <웃음> 와, 정말 많이. 댓글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영어로 중국어. 중어 하이 중국어. 로 중국어. 중국어. 중국시지않어요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하하 아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아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 이제 어... 다른으로 음. 넘어가야죠 네. 어떤, 어떤 거 하나요? 뭐 준비되어 있어요? 아 준비가 저 엄청 많이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뒤죽박죽 해놓고 있어요 음. 뭐뭐안 하셨어요 지금? 다 했어요 아다 했어요? 네. 그렇죠 원래 이거 QCT는 지키라고 되어있는게 아니에요 맞아요. 참고하라는 용인지 이제 엔디형 어. 하고싶으신대로 아,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내년이면 벌써 또 신화가 9년 맞네요. 네. 음. 아. 그리고 내후년이면 네, 20주년이고. 음. 제가 그때 결혼했으면은 19살 아이가 있었죠. 음. 19살. 아. 정말. 지금 손녀편들 가슴 무너지는 소리야. 아, 그건. 음. 아 만약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음. 앞으로 10년 후에 항상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도 10년 후면. 그쵸죠 나이 많이 먹었죠. 네. 저도 10년 후에 엔디 형처럼 위에 박고 있을 거예요. <웃음> 독거, 에거 17주년. 17년, 네. 네. 아, 네. 여러분 그 엔디 형 갑자기 뭐 결혼할 음. 결혼할까 맘 졸이시죠? 안 해요. 제가 못하기 만할 거예요. <웃음> <웃음> 제가 엔디 형 같이까지 솔로로. 아, 그럼 솔로? 우리 모두 솔로. 아 저는 할 거예요. 저는 엔디 음. 형 나이 되면는 하고 있지않을까요 아, 아까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다 제가 10년 후면은 10년 후에 솔직히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3 4인데 응. 있을 거 같아요. 그죠? 아, 왜? 왠지? 제가 봤을 때는 저랑 똑같습니다. <웃음> 안 하고 활동 계속 꾸중히할거 같아요. 맞아요. 네. 20대 초중반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30 중반 되면 뭐든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달라질 건 없어요. 왜냐면은, 봐봐요. 이제 내 후년이면 20주년이잖아요. 응. 10년, 2 20, 0간는 저희가 98년도 데뷔 때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음. 10년 후에는 과연 뭐하고 있을까? 음. 근데 저희는 다 결혼할 줄 알았어요 음. 근데 10년이 흘렀어요 음. 근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음. 10년 후에 음. 어, 또뭘 하고 음. 계실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포기했어요. 음. <웃음> 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형이 결혼만 안 하셨다 뿐이지 그 10년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죠. 어떤 일? 훨씬 더 훌륭한 분이 되셨고 아니 아니 아니 뭐 이제 솔로 앨범도 냈고 그럼요. 음. 많은 일들을 했지만 어, 중요한 건 꾸준히 신화와 함께 음. <웃음> 앨범을 내고 음. 어, 그렇죠. 같이 한다는 같아요. 게 어, 저도 어, 가끔씩 생각하면 좀 대단하다 그렇죠. <웃음> 네. 정말 대단한거예요 <웃음> 저희 그 아이돌 그룹들이 항상 그 롤모델처럼 꼽는 우리 신화군들이잖아요 그 중에 우리 엔디 형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건 저희한테 정말 엄청 큰 힘이거든요 정말로 그쵸 너무 네. 멋있습니다 음, 지금 방금 <웃음> 실버 상자 뭐 이렇게 게임 <웃음> 실버 상자를 카메라뭐 이런거 뭐, 뭐 왔어요 <웃음> 네. 어머 지금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네. 아니, 전화 왔는데 혜상형인데, 이거 방송 왠지 불안해요. 불안한데? 음. 네, 여보세요? 혹시 브이라이브를 보고 계신가요? 형한테 전화했는데, 형이 전화 안 받았어요. <웃음> 아, 녹음실? 어,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쵸, 화장실? 아. 방송하고 있어요. 한마디 부탁할게요. 스피커폰, 스피커폰. 스피커폰으로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말 말해주세요.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어, 뭐 뭐야 이거? 아, 제가 데뷔한지 벌써 솔로 데뷔한지 9주년됐고요 네. 네. 아, 그래서. 구개하는거 아, 뭐, 지금? 네. 아, 어 팬들한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아, 그럼요. 다 듣고 있어요 스피커폰 계속 올라오고 있어. 오빠 목소리 안, 좋아요. 안 아, 네, <웃음> <웃음> 당황스럽죠. 아니, 솔직히 이거 좀 몰래 딱 전화해서 딱 형이 딱 전화를 받고 딱 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속이고 뭐 하려고 또 그래, 그랬어. 아 그럼요. 어제 아. 어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잖아요. 오늘 라이브 할 거면 꼭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아.. 내가 그랬어 어제 카톡으로 그렇게 안 보냈어요? 나 내가 카톡을 보냈어? 아 그럼요 아 진짜? 아 지금.. 아너 지금 그래서 V LIVE로.. 아 우리 앤잠깐 방송이지? 지금 네 보자? 지금 방송 나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네리 씨가 지금 팬분들하고 V 앱을 통해서 지금 만나고 있군요 <웃음> <웃음> <웃음> 와 대박 어색하다 만나고 있군요 아 만나고 있군요 반반 어, 반응이래 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도 지금 빨리 V앱 피어서 아나 휴대폰을 이제 바꿔서 V앱 그거 이거 오지 그 뭐라고 그래 로그인이 잘안돼다 물어봐야겠다 아 로그인 그 시간에, 뭐 해야 되지? 아 이제 곧 끝나요? <웃음>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 우선 아네 괜찮습니다 네 아, 식사는 하셨고요아예네못드셨어요아주하시고요네 네, 네. 아, 어, 팬분들하고 무 잘하시고 어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봬요 MBC 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와 아, 전화가 왔어요 아. 재밌네요 아. 아니, 어제 카톡으로 저한테 어, 문자를 보냈었어요 아, 혹시 브이앱하게 되면 자기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근데 전화를 하니까 또 전화를 안받고 <웃음> 화장실에 있다고 하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전화가 와서 음. 다행입니다 네. 왜 기억 못 하시는 걸까요? 어차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 어. 저도 자주 깜박깜박합니다 저도 그래요 선지 네. 음. 씨는 안 그러잖아요 저요? 저는 괜찮죠. 찬이분 지갑 나두 집에... 가... 봤다면서요. 아, 아니 오늘 너무 빨리게 나오느라고 사실 에... 냉장고 안에 있다구. 좀 깜빡깜빡하긴 아니... 해요 요즘. 음. 정신이 어... 너무 없어가지고. 왜요? 바쁜가요? 아니 아 요즘 좀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정신이 없어요. 네, 아, 그게 시작이에요. 큰일입니다. <웃음> 큰일입니다. 네. 아 여러분들 <웃음> 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지 마요 나이. 나이요, 알겠습니다뭐 어, 나이는 그냥 숫자 와 불과하죠. 그럼요. 네. 똑같잖아요. 그럼요. 네. 자 댓글 아아 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음. 음. 무병장수 독거신화. 네, 어. 되게 독거를 원하시네요, 다들. 저희가 거의 독거 생활 많이 했어요. 음, 네. 어, Hello from Mexico. 와. Marry me 유럽 유학 가서 오빠들 전도했어요 와... 사랑한다 이찬 <웃음> 사랑한다 이찬사랑내 <이차. 웃음> <사랑한다, 이차. 웃음> <웃음> 나이가 어때서 <웃음> 오빠 곰돌이 같아요 멤버들이 축하 인사 남겨줬나요? 아네아 진짜 궁금해요 신화 네, 네. 선배님들 네. 누분두 분의 스터로 누가 이런 거 해주셨어요 어 축하해요? 네. 그 저희는 되게 짧고 그게 축하해 하고 왜그 이모티콘 이죠 <웃음> 으로 탁 날리고 그러고 맨 처음에 날린 사람이 그 다음 거를 복사를 해요. 음. 그 다음에 2, 음. 그 다음 복사 3, 아. 복사 4 이렇게 재밌죠? 멋있다. 가는구나. 네. 그런데 음. 막 이렇게 멘트를 막 오그로그라게. 음. 억울하게 오그하게는 음. 절대 안 써요. 음. 콘서트 기대할게요. 음. 아 이번 콘서트 놀러 오실 건가요? 가야죠. 음.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체조 경쟁자 아니에요. 어디 어디 주죠? 킨텍스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킨텍스? 네. 언제 월, 언제 자세히 언제 하세요? 10 12월 17일 18일입니다. 아, 어, 저희 17일 18일 일본에 있어요. 컨퍼런스가 있어 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알았어요. 네, 아, 화상 연결 뭐 그런 거. 카운트 홍콩 컨벤션. 네, 귀여워 복사 복사. 예. 네, 와, 진짜 많이 올려 주셨네요. 러브송 삼행시 어? 러브송. 러브송. 러. 러. 러브. 러브. 러블리. 한 엔딩 V V LIVE 하고 있죠 어, SONG SONG SONG SONG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진짜 아, 좋았는데 야, 러... 진짜 아니 속까지 s o n g 어떻게 해야 될게 없어 그럼 차는 해봐 아, 아, 아, 형부터 하세요 형부터 LOVE LOVE LOVE LOVE 이게 어려워 어, 러 러시아에는 러시아에는 V 부인이 맞나? v 앱을 보고 계신가요 아, 러시아 러시아 분들도 o so, so, so, so, so, so, so, so, s 이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 러러 o so, s 브브브 so, 러블리한 브라질분들 네. 브라질분들 송송송송송송 아, 송이 진짜 어려워. 아, 아 여러분들 아. 엔디 형 이행시 많이 해봤을 N, 거 아니에요 맞아 음, 이름으로 그러면 이선으로 하죠 그래요 이이선 이. 아니 아니 하, 하시라고요 어, 저 어, 어, 먼저 형이 한다 형이 고 먼저 이이 <웃음> 음. 음. 마음에 이 마음에 선 선호가 가득 차 있어요. 호. <웃음> 어이 좋다. <웃음> 아 생각하지 말고요. 어, 네. 바로 직관적으로 이 이선호처럼 선어 네. 선하고 호 호탕하게 웃자. 호호호호호. 형 해보신 거 많잖아요. 아예 많이 했죠 저는. 제일 좋았던 거한번 해주세요.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나이 2. 이런. 3. 선물이 없네. 호! 호랑나비. 호! 와, 선물이 없네. 호! 아, 그래요. 저희, 이거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홍콩 어. 전진호. 아무 음. 말 대잔치. 네 음. 아무 말이 제일 재밌어요 원래. 네 그렇죠. 엔디 음. 씨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음. 네. <웃음> 네. 아, 이제 연습하시러 가야... 네, 네 이제 연습 하시러 가야 돼요. 네 저희는 이제. 안녕. 저희 이제 그럼 마무 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 네. 네. 엔디 형 9주년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네, 네. 어,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디 <목소리> <목소리> 형 곁에서 이렇게 엔디 형이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오늘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엔디 형 응원해 주신 많은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엔디 형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디 형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목소리> 파티 <파이팅>! 아직 <파이팅>! 축하드려요. 진짜가 <목소리> 봐요. 네. 네아 네, 다시 혼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이렇게 같이 하다가 혼자 딱또 있으니까 아.. 또 불안하네요 또.. 아, 하지만! 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천지군 민우군 빠이빠이 9주년 축하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또 12월이 됐죠 아.. 정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정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올해 또 16년 또 마무리를 또잘 하셨으면 좋겠습니 아, 아, 저는 솔직히 이제 고탈 콘서트가 정말 어, 기대되는데요. 아, 음 많은 걸 준비했지만 여러분들 어, 같이 함께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호네 막 이렇게 써있네요. 아, 아 그리고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오늘 또 전국적으로 비어 졌죠? 네, 아 여러분들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따뜻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빠들 어, 메리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 때는 뭐예요? 아 저희는 음, 크리스마스 때요. 음, 어 작년에는 제가 집에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어. 마트에 가서 혼자 장을 봐서 어, 장을 보고 어? 그때 뭐해 먹었었지? 어, 아, 차돌박이랑 숙주 해가지고 그거 케이가 혼자 해서 먹었었어요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갑자기 그러니까 TV를 보다가 잠이 와가지고 딱눈 뜨니까 <웃음>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25일 12시였던 거예요 이 분은 아무것도 못하고 한 부재중 전화 친구들한테 몇통 오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왠지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뭐 하실 건가요? 크리스마스... 때 네. 음... 아... 같이 하고는 싶지만 네. 혹시 하고 싶은 프로그램, 저요. 아... 에릭 형이랑 요리 대결 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에릭 형이 마파 두부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정말 아 너무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어 그게 있는지 어 바로 바로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보이시나요? 어, 잘잘안 보이니까 아, 보이시죠? 빛 때문에. 네. 아 정말 자기 때는 형이 해보고 아,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는 많이 해서 나눠준다고 하는데 요즘 또 바쁜 관계로 음, 한번 쫄라야겠어요, 에릭 형. 음. 네. Come to us, 여러분. 많이 놀라요.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네, 감사합니다. 잘안 보여요. 네, 안 보이십니까? 저는 잘 보이고. 아, 마파두부가 아, 다음에 어, 에릭 형이 해주면 인증샷을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트위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 줘야지 올려요. 아니 <웃음> 지금 <해주시면> 못 올려요. <웃음> 여러분들이 어 에릭한테 좀어 적극적으로 좀 멤버들 거 챙겨 주라고 어 얘기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네, 하트 네. 많이 보내 주시고요. 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어 한지 30분이 돼 갑니다. 아,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음 항상 바라고요. 어, 아, 네. 또 이제 곧 있을 어, 신화 공연도 많이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시고요. 또 저희 또 파트 2도 이제 어, 조만간 낼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내년 에 2017년에는 어, 또 저희 신화와 함께 어, 같이 음악방송과 그리고 어, 활동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가득하이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많였습니다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이이